뭔가 이 느낌 좋은데? 한참을 가만히 보고 갈래? 그래 yeah. 안녕 이야 no. 좋다 yeah. 야 지린다 yeah. 와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<처음> <Consumer junkies. ability Cabinet> <중> 수제비... 응, 제비가 되게 많네 오이있다실한거무서야 근데 양이 진짜 많네 근데 맛있겠다 냄새가 엄청 좋아 오오 얼큰하다 이거 맛있다 야오 여기 해바라기 진짜 많은데요 완전 해바라기 밭이에요 여기 뭐 연천 장남 통일바라기 축제도 있네요 근데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죽지 그냥 같이 뭐 어떻게 죽 건강해야지 아 근데 이거 봐봐 웃고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놨나봐 괜히 우와, 너무 귀엽다 어 귀엽다 하나 둘셋 <웃음> Like me, l me, touch me right Touch me right there 엄마. I 아아아아아아 와. 와 <나을> 라 <웃음> 진짜 멋있다. 와. 야, 여기 각도 쩐다. 근데 너안 멋있어서 어떡하냐? 봐 봐. 어, 야, 그냥 쓰는 게 낫다. <웃음> 뭐지? 어쩌자, 어쩌자고? 그래. 그래. 그리고 뒤로 넘어가 봐.